오늘 이게 준거는 우리가 숫자운세가 아니고 숫자운세는 저번에 우리가 조지 우리 저번에 개통 했잖아 작년에 그런데 이제 조만간에 정리를 할 거다 이 해봐야 뭐 되지도 않 하는 거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고 그래서 이제 일차적으로 서서히 정리를 해 나갈 것이고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 위에 요건 전문 상담용 했는데 이거는 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있을 때는 이것이 요 제일 밑에 있어요 제일 밑에 있어 갖고 자기 거 보다가 앱을 까게 되면 자기 거 보다가 여로 들어가면 웹을 해갖고 다른 사람 것까지 보여줄 볼수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해앱한 개만 깔게 되면 이게 다볼수 있는 거야 그런데 돈은 내야 되겠지 그런데 평생 운은 공짜다 자 그런데 평생 운이 어떻게 되 있냐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자 이런 그래프를 딱 갖고 여기에 복운이 오는 시기, 삼자가 오는 시기부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라는 것까지 이제 실질적으로 옛날에 그런 시스템하고는 완벽하게 다르게 묘하게 이렇게 마법에 걸릴 수 있을 수밖에 없도록 딱돼 있어요 예, 예,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이 여기 한개딱 있고 여기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는 요만한 우리가 배너가 한개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어, 대리점에서 말하게 되면 이 광고 배너가 여러분들이 아주 고귀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 배너의 역할을 많은 부분들을 이 상남사인데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회가 운영이 될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패널을 도입한 거야 그래서 이 패널 이것을 우리는 어, 카메라로 탁 찍으면 커피가 공짜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도 가서 봐야 될거 아니야. 그니? 여기서 보면 읽기는 읽지만은 그 찍어갖고 또한번더 집에 가서 봉수 있도록 사진 찍으라는 거다. 응. 그럼다 찍어야지. 찍어야지. 그냥 외국, 자기 메일로 이렇게 쏘는 공연조건이 만드는 거야. 근데 그거는, 문제점이 그거는 문제점이 있지. 자기 거는 자기가 찍었기 때문에 지가 책임이 있지만, 어. 그 자기 거는. 아 자기 거는 누군지 모르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다. 그러면 눈거 찍어갖고, 이걸 대놔놓고, 이것이 누구면 대통령 거다, 누구 거다 해보면 고난하잖아 난리 죽었고안 되지.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는 거는 직 카메라이기 때문에, 출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이 없지만 우리는 일치안 된다, 이거. 그렇게 두 카트, 그렇게, 그렇게 마이크두 카트 정도 찍으면 될 거야, 한개 보는데.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핵심적인 그것만 해놨기 때문에 두 카트 정도만 찍으면 된다. 그러면 자기가 볼수 있는 그 정도 양이다. 그래서 이것이 평생 운이야. 자, 평생을 하면 여기서 우리는 이, 이게 나중에 광고가 들어갈 거야. 광고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 상담사를 스포트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지원체제를 만들어 가려고 해. 이것은 협회를 통해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산업사인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협회로 가가지고 협회에서 이 관련된 이거 자격증 있는 사람인데 나눠주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나는 완전히 막짝 잘라 놓고 이야기 하는 거야. 이거뭐삽대 갖고 어떻게 하면 이런게 아니고 이것이 이질 때는 막 확실하게 잘라푸는거다자 그래서 이렇게 평생 운이 이렇게 딱 지어 가는거야요 <웃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막거리 갖고 이거 벗겨서 다닥치뿐면 그냥 다 놓아 버리고 새우도 사실 다른 뭐 보고 요는 시기부터 여러분들이 못뺀 것까지 다 놓는다 이말이에 그럼 봐야 되겠나 안봐야 되겠나 안보기 싫어 말고 내약잘 많이 올린다, 그죠? 근데 내가 가르치 준 비법으로 풀면, 그것만 완벽하게 다 소화를 하면 다풀수 있는 거야. 이? 말만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필요하게 볼수 있도록 말을 하면, 통문이 안 된다고 하는 게 통문이 쉽게 될수 있는 방법으로 다 풀어놨다는 것밖에 없다. 일반 사람이 이것도 쉽게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오케이? 그럼 그홍계통스템에 있는 말투나 어떻게 하면? 완전히 아, 다르지. 음. 공유일는 우리는 단순한 숫자 운세고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앞부분에 근데 그것을 우리는 많이 펼쳐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는 상관없이 우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뭐 수리 사그 구글 플레이가 갖고 수리 사지에 치게 되면 숫자 운세하고 거기에 다불어 운세가 숫자 운세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왜야 수치가 안 돼. 그거는 뭐 거기서 안 열어놨겠어 그렇지 그게 구글 플레이어 가게 되면 어, 수리사주 숫자 운세와 다보라 숫자 운세가 두 개가 있어 그 그래, 다음에 홍길동 그런데 홍길동 운세는 상담용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담용이 들어있지만 은 여기는 단순하게 핸드폰만 할수 있도록 돼 있어요 한번 봐요 구글 플레이어 가갖고 수 수리 사주 한치 봐요. 구글 플레이가 고 수리 사주 안 된다 하지 말고 들고 봐. 언제기뭐하 안데? 다라 어, 그게 그 밑에 보면 수리 사주 있지? 네, 네. 수리 사주 그 숫자 원색 그좀지봐 이렇게 나오거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고 답으로 하고 그렇게 눌리 봐. 봐. 설치가 됐는데 이게 안 열린다니까, 나는. 안 된다니까, 다. 지금 다 막아놨네. 그거걸 풀으라니까, 네. 에 그거, 그거 하는 거 있잖아. 뒤에 오케이. 설정에 들어가갖고. 설정에? 어. 어떻게 어. 설정에 들어가면, 그 더보기에, 요다 들어갔잖아, 저게. 그 설정이 막혀서 그렇다. 막아놨어. 어. 이거 다, 다 들어가고 있는데. 어, 그렇지. 박사님, 여기 1,100원, 2,200원 이래 놨네요. 그게, 거기, 거기 있는 거는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다, 그래. 그게 좀더 다른 거잖아. 근데 1,100원 볼사람 엄청 보고. 2 0 0에 2번 볼 사람은 2 0 0에 2번 봐라는 거다. 그런데 키오스크 시대되면은 그거하고 연결된 거 없다. 우리는 홍보를 해갖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정지적으로돈 받는 것도 있고, 그치? 그래서 지금 어찌되게 되면, 옛날에 그, 옛날에 우리 사이트하고는 데이터가 완전히 다를 거다. 그치? 그거 들어가 봐. 그 옆에 것도 그 무료로 들어간 거한번 눌려봐. 어. 그게 항상 그림 한 장에, 그 밑에, 배너 한 장에, 그래, 그리, 그리 돼 있지, 그지? 모든 것이 그렇게 진행이 돼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보이 되게 되면 나중에 뭐 광고라든지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아까 저게 전문 상자들 많이 키워라 하는 이유가 그게 줄 돈이 있다는 거다 무슨 뭐 뜻인지 알겠죠 그게 배치할 사람들의 기본급여를 줄수 있는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지원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거다 그런는 더보기에서 그 응. 여기도동에 있는 내용하고 아그 뒷부분하고 똑같이 그거는 똑같이 당연히 말을 좀더 부드럽게 거기 있는거는 여기 지금 우리 개발한거는 그 하나도 없다 음. 음, 질문 드리는 말투가 음. 아 그런 말투가 다르지 그 앞에 있는거는 잡동사위가 많고 이거는 잡동사위가 없다는거다 제가 만딱 보게 되게 우리는 그것을 다 읽을 수 있는 시간도 없을뿐더러 우리 핵심만 딱 찍어갖고 우리 맹도짓만 하는거다 그건 좀 있다가 하고 없는거는 자 일단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평생 우는 간단하게 그제 우리는 타고난 것이 딱 한개 뿐이니까 우리는 충분하게 간단한데 우리는 현재 시점에 현재 시점을 상담한다 자 여기서 현재 시점에 상담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나이가 필요한 거겠지 나이가 그제 나이도 어떻게 어린 애들부터 시작했고 어 엄마 아버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도 있겠지 그제 그렇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보게 되면 자기가 나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 갖고 이 주기들이 팍팍 바뀌어야 되겠지 그지? 그렇죠. 그래서 주기들이 착착 바뀌면서 그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이 나이에 때는 어떤 일이 전개되고 있는가를 풀어난 거야. 어떻게 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뭐 건장해갖고 오르막 뭐 내리막 이것만 자꾸 계산했는데 그걸 다 설명은 했지만 논리적으로 풀면 되는데 여러분들 안 푼다 이 말이에요. 외우는 것밖에 몰라갖고. 응. 응. 음. 음. 그렇게 다 풀어. 아 풀은 시점. 이런, 사람이 이런 시기에, 요런 아, 시기에 어떤 어떤 문제들이 생기 갖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라는 거, 음. 그것을 다 풀어 난 거야.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는 시스템인지 모른다 그래서 아니, 이것이. 그 내용이 그렇게 돼 있단 그렇지 당연하지. 저 어? <웃음> <웃음> 아, 아마 상담할 이유가 있다. 뭐. 그정도로 그렇게 디하게다 지금 현재 사다 어. 얘기를 해놨는데 그래도 장명할게 있다. 내가 그걸 모르고 내가 했겠나? <웃음> 딱 필요한 <웃음> 부분이 <웃음> 어. <90주대에>. <웃음> <웃음> 어 항상 나태. <나한테>. 타자 <웃음> <웃음>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 남자 여자도 다를 것이고 이거 가는 것도 다를 것이고 이것을 정말로 잘 풀어 난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바꾼다는 거다. 세상이 바뀐다는 거다. 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착본게 오면 또 일로 들어오게 되있다 이거 막 그냥 동 갖고 들어오게 되어있이 말이야. 믿겠다, 잘 오셨다, 잘 오셨다, 잘 오셨다. <웃음> <웃음> 당연히 그 이상이 필요한 거야. 어?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갖다가 이걸 지금까지 한 공부를 이것밖에 모르는 거야. 여기까지만. 그공부는안나그 지식그릴 공부를 안 했다는 거다. 안 하고 있다는 거다 오케이? 그러면, 이, 얼마나 재밌냐. 그제? 그럼 우리 평생 운을 일단 한번 보고, 그제? 야, 그런데 이 평생 오늘 좀 황당하잖아. 그럼 형을탁찍어놓고딱봤어 그러면 일은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다놓을거 아이가? 그런데 그 뒤는 어떻게 할까? 그 뒤는 또 궁금증이 놀거 아이가? 그럼 어디 가야 되겠고? 그 뒤에 저, 어, 이렇다한 칸막이 해놨는데, 그거 가야 될까, 이거? 그거 가면 그장 가겠나? <웃음> 그것이 우리는 가만 이것만 정교만 잘 해놓으면 뭐 가만히 있어도 되게 돼 있다, 이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상담하는 사람, 일갈성 있는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은 미리 보고 왔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실력을 이것만큼 키워야 돼. 얼음 뚱당해갖고 이렇게 상담하는 건안 된다는 소리다. 거기 가는 사람은 정말로 실력을 키워야 돼. 회사에서 마음껏 없는데, 그냥 뭐, 아, 안자리차고이 때도 돈 주고 그럴, 그건 아니다, 이 말이. 돈, 돈, 돈, 돈. 에? 뭐라 했었는데, 그. <웃음> 근데 지금 자칫 잘못하니까 내 평생부터 못 풀고 있는 거 아이가? 예? 평생부터 못 풀고 있는 거 아이가? 지금 로더가 걸려서 그렇다. 지금 온천지 해갖고. 자, 평생, 평생 운과 우리가 현재 시스템의 해운이 나이에 따라서, 나이안 되면 뒤로 밖에 지금 로더가 걸려서 그렇다. 그렇게 뒤에, 이까지 우리는 상시하게 일단 풀었다이왜때 응?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끌었다가.